버릴게요. 그냥 이거 황금 만들지 말자. 정신이 <웃음> 과연 수 이거 재야겠지? 아니, 개사기다. 이거. 내 융합제 정은 얼마 못하는데 에사인 사야돼 얘는 좀 별로 아닌가? 바쁘다 이번 턴에 30원 다 써야돼 아르거스하고저 방금 나왔는데 만 되죠? 암유리 나왔는데. 감유리 좀더 좋아 보인다. 왕금 이긴한데안 만들게요. 변금변은안 되나? 아니 개좋네 진짜. 욕하지 봐. 마. 더 할라고도 못하겠다. 아니 개사기인데? 야렉터정량 이런 거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음 아니 크라그 개사기야 진짜. 크라그 그냥 말도 안 돼. 어 뭐야? 몽미. 아, 이거 너무 소소해, 이거. 솔직히 이거 너무 소소하. 아이정령이 나오는 거구나. 뭐몇 개가 나와? 이제 찬본여나 이런 거좀 먹을게요. 봐 그땐 분판단잘 못한 거니 내가. 나도 동감 하나로 합쳐지면 더 강력해질 수 있네. 애것도 내죠맥이 맥은 어차피 버퍼 안받아도 되잖아 네 나이스. 개좋지 이거는. 과거의이름뼈는 무더더. 간다앗! 여기서 하면 되지? 잠깐만 이거 버리고 할까? 그럼 버리고 해간다 맥스나 원도발? 잠깐만요 크프파 가자! 롤 쳐서 그프투사개불안한데 <놀람> 잠깐만. 제발. 일단 죽였거든. 그냥? Oh s 아 이걸 이기네? 아 이걸 이겨? 이렇게 하자 이게낫다나이쇼쇼쇼쇼쇼쇼쇼루 응, 나. 착. 낭만이 있는데. 나이스. 좋아. 야. 알토마구만. 살아나랄 터질만한데 그렇지 모발 발리잖아 모발 안걸었구나 그래 일단 만들어 간다 2대만 안치면 돼 그렇지 빼어 2개 만들어 일렬조 아위 이제 뱃사람을 팔고 버프를 겁내 먹이고 황금깡부3 30 오름 진동자는 공격력 60 오르고 뱃머벌 팔수 있으면 그렇 터진다 아얘 터지면 안되는데 아걔 터지면 안되는데 진짜로 한번한 한 대만 더 늦게 쳐줘 나이스 하나 혼니는 슬슬 버려야지 이제 혼니 만들 필요 없는데 둘 오케이, okay, 많이도 잡았네. 두 개, 한 턴이 문제네, 진짜로. 오케이, 네, 네. <웃음> okay, 별거 없었음. 아, 뭐, 얼마나 키워뒀는데. 안 되지, 이걸로. 컷! 이럴 정령만 딱 뜨면 되는데, 진짜. 오케이. 포자, 포자. 컷. 전시 이거 사기였는데, 지금. 아니, 전시 좋네. 아니, 깐부 아홉 마리 들고 싸우면 되는데, 이거. 어 되냐고요? 온압 컷! 319 271 274게 <웃음>